<웃음> 나야, 안녕. <뭐야>? 나왔어. <웃음> 짠. 아, 부끄럽다.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를 자르고 조금 제돈 먹어 가지고 살이 조금 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신이 없어요. 진짜 동글동글이야. 그렇다. 그래서 아, 살을 좀 빼고 V앱을 <웃음> 하려고 V앱을 그동안 좀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살 열심히 뺐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아, 머리를 빨리 자르고 브이앱을 켜야겠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저희 헤어 선생님이 제,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커트를 결국 못 하고, 결국 오늘 하고, 드디어. 살 조금 쪘어요, 달린들. 그냥 부은 걸로 쳐주세요. 살 쪘어요, 조금. 그리고 머리를 확 잘라버려가지고 더 쪘어요. 그 얼굴 면적이 더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 잘 지내? 찌? 어, 덤벼 끝난 거 진짜 낯가렸어 덤벼 끝나고 우리 해외 스케줄 열심히 하고, 그, 그리고 와서 좀또 뭔가 바쁘게 뭐가 막 있고 쉬는데 쉬, 며칠 쉬고, 며칠 쉬고 잘 지내고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가지고 머리 자르기만을 기다렸다 왔습니다. <웃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밥은 먹었지? 밥 먹었어요. 밥은 환웅이랑 아까 위 앞에 근처 식당 가가지고 백반집 갔다 왔어요. 아이씨 아저씨 같잖아? 뭐 어때? 백반집 어때서? 요즘 밥이 좋아요. 옛날에는 저녁만 되면 막 치킨, 파스타, 피자 막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아 요즘은 그런 것도 좋고, 국밥 먹고 싶고, 된장찌개 밥 먹고 싶고, 막 가끔 이래요. 귀여워, 나도. 고마워. 한웅이 친구 V.I. 인데 V.I. 풀어주라. 아, 한웅이랑 친구 V.I. 인데. 생각해볼게요. 그니까 아니라 한웅이한테 허락을 맡아볼게요. <웃음> 한국에서 돌아왔서때 먼저 뭐 먹었냐고요? 기억이 안나요 진짜 저 활동 때 사실 살안 찌려고 음식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그리고 해외 일본 갔다가 런던 간 동안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생각나면 당장 거기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진짜 많이 한을 풀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다 보면 하루가 끝난 거야.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어딨어요? 저잘 모르겠네요. 런던에서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어요. 저희가 스케줄이 좀 촉박하게 갔다 와가지고 음, 도착하자마자 리허설하고 뻗고 일어나서 헤매받고 레드카펫하고 공연하고 뻗고 일어나서 짐 싸서 공항으로 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브이앱 키고 싶었어요. 키고 싶었는데 제가 씻고 나오면 이제 막 건화경 씻어야 되고, 그리고 막 너무 멤버들 피곤해하고 이러는데, 막 거기는 건화경이 운동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했죠. 아니야, 나갔던 것 같은데 저 씻을 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고, 해명 중, <웃음> 미안해서 찔려가지고 <웃음> 미안 미안 미안해. 그냥 살 찐게 아니라 빠졌어. 무슨 소리야? 좀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 머리를 자르려긴 했어요. 뭐라고? 규카츠 먹고 싶어요. 나도 규카츠 먹고 싶. 이 투더 깐 투더 히투모는 뭐라 해야 되냐? 탈투더님투트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요? 그냥 저냥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빠요 예정된 스케줄도 좀 있고 그니까 뭘뭘 하는 게 없어요. 저 오늘도 뭐가 없진 않았어요. 뭘뭘 뭐, 해서 해요. 자꾸 뭘 하는데 계속 막 일정 변동이 너무 심해 막 오늘 이거 아 오늘 화이팅 오늘 진짜 막 준비할 게 너무 많구나 하다 이거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아 그럼 그러다 끝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하겠구나 싶어서 하다가 아 이거 다시 음,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냥 그냥 저냥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몰라요 그냥 바빠요 이게 <웃음> 이게 맞나? 그 뭔가를 하진 않아요 확실해 아예 뭔가 해요 뭐한것 같아 뭐 천천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곧 공개될 스케줄들도 있을 거고 미팅도 하고 그냥 대신 틈나면 뭐 먹거나 쉬거나 드라마 보거나 하려고 해요 요즘 그냥 어. 저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난 언제 힘이 되는가 난 언제 힘든가를 저 자신을 좀 분석하면서 살고 있는 살,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그냥 나는 지금 헉! 살쪘어 그 그게 맞아요 <웃음> 오늘 우영우 봤어요? 오늘 우영우에요? 안.. 몰라요.. 몰라서요.. 오전 넷플릭스로 봐가지고.. 건이야 시온이가 새끼손톱 발라준 거 얘기 좀.. 너무 귀여워? 요거요? 이거는.. 오! 진짜 많이 자랐다! 우와..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거 없어가지고 못 지우고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생일 때제가 일본에서 해외 스케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동주가 자기 손톱에 막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야? 헉, 파란색 예쁘다! 나도 발라줘! 이러고 이걸 내밀었는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니만 해! 이러고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더니 뭐, 몇분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줘봐! 이러더니, 여기에 쓱쓱쓱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색, 그, 이거 뭐라 그래요? 네일 아트. 메디큐브? 메, 매트리스. 뭐지? 메매비우스 어... 매니큐어 매니큐어를 발라주세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하늘색 예쁜색 하고 자라서 없어졌어요 음 살찐 거봐 달림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살찐 거 안 되는데, 달림들한테 보여주면. <웃음> 그니까, 러 아. 살쪘어요. 이제 살 쪘어요. 이제 살뺄 거예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섯 손가락 중에 무슨 한 손톱만 칠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저중에 몰랐어요. 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동주가 생일 선물로 발라준 네일 아트.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백반은 살안 쪄? 그럼 뭐가 쪄? 천반? 미안 미안 미안해. 아니 턱선이 있는데 뭐가 또살 쪘대? 하, 턱선이 있죠. 그럼 사람이 턱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접으면 어? 접힌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뒤돌면 여기가 이렇게 접힌다고 원래 안 그랬다고 아, 샤워하다 내몸보고 놀랬다고 <웃음> 그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진짜 그러니까 <웃음> 그거를 슬쩍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막 우와 한 거예요. 제가 놀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그래서 우와 진짜 살 빼야겠다 싶었어요. 아. 원래 여름에 살 빠진다는데. 휑. 거냐, 무분 사이가 더 잘생겼어? 왜안 봤어, 날? 미안해. 오늘 머리 잘라가지고 나 약간 저 스스로 어색해요. 그. 네.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다 원래 봤던 쌤이 아니라 그쌤 스케줄이 진짜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선생님한테 너무 길어가지고 아 안되겠어요 그냥 쌤 아무나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잘라주셔 아무나는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께서 처음 받아보는 처음 손을 타본 머리였어요 그래서 살짝 낯가리는데 예쁜 것 같아요 새롭죠? 그래서 조금 새로울걸요? 처음 해보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조금 낯선데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아 살이 좀 빠졌으면 이런 후회가... <웃음> 일리그램도 사라지면 안 돼? 지금이렇게 해서 1칼로 a l 만리그사라면나1리면나이리그램사라이리그램 사라지면 요 이리그램도 사라지어 돼? 이리그사라지 돼? 요 돼? 건이 브이앱이랑 낯가려 아니 브이앱이랑 낯가리진 않아요 살짝 그 얼짱 각도를 해볼까봐 뭔지 알아요 얼짱 각도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싹 그걸 좀 할까 좀덜좀더난듯 좀 하... 뭐하지 이제? 음... 뭐 하고 놀까요? 좀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웃음> 내가 해볼게요. 음 재밌. 야식추천! 야식은... 곱돌이탕! 그이유 극... 닭달은... 닭달? 닭고기는 순살로 닭다리살만 있는거! 순살에 대창 추가하고 부추 막 기름이랑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당면 추가하고 떡살이 추가해가지고 바, 밥이랑 같이 하는데 거기 치킨무도 주는 집이 꽤 있더라고요. 치킨무 해가지고 험면영아 침나 나 오늘 곱도리탕 먹었어? 헉, 진짜 그렇구나 <웃음> 아 몰라요 요즘 멤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티가 봐요 이제 막 하면 진짜 맛있었겠다가 아니라 오 글쿤 이게 나와 저꽤 냉정해졌어요 저 예전에 달님들이 알던 권위가 아니에요 저 일주일 만에 막 다른 사람 됐어요 점 찍은 거 보여요 여기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 치고 야무진 추천이라고요 닭발 글쿤 귀여워 안돼 좋아하는 빵 알려줘 좋아하는 빵 소금빵 소금빵 맛있더라 최근에 소금빵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먹었어요 맛있던데요 좋은 핑계죠 <웃음> <웃음> 아 요즘 너무 먹어서 큰일났어 싸 <웃음> 먹어요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봐서 맛있길래 한번 더 먹어봤어요 그래도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번 더 먹어봤어요 여기 이거 아아 아. <웃음> 냅다 욕하시는 줄알아네아 맞다 나도 씹을 아이폰 사러 가 <웃음> 이래가지고 그랬데 씹을 시에라 블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맞다 나도 씹을 아이폰 내일 사러 가 시에라 블루 놀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읽어본 거예요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시에라 블루 나도 씹을 아이폰 사러 가 <웃음> 아 요즘 아, 쉬, 그 뭐야 갔다 와서 친구들을 한두 번 봤어요 제가 또 남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또막 말투도 배우고 이상한 거 많이 배웠는데 그 친구들이 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대박이다 그렇구나 아이랑 티였고요. 티였고요. 티였고요. 티였거든. 티였어요. 그래서 진짜 짱. 맨 처음에 영혼이 너무 없는데? 약간 이랬는데 나중에는 중독돼가지고 아 진짜 대박. 진짜 짱. 우와. <웃음> 저 티병 걸렸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MBTI 제가 ENFP에요. 그래서 F라 사실 감정적이고 막 공감을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맞는데 이제 일을 하다보면 아니 이건 좀 그렇고 하면 근데 그게 맞잖아. 어떻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팩트에 진짜 골절 당해가지고 전체 12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긴 하지. 쿨병 걸린 것처럼 그래. 그렇긴 하지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티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일부러 더 그래요 제가 근데 어떡 하라고 어쩔 수 없잖아 맞아 사실 그 인정하라고? 안 섭섭해? 이러 진짜 대 <웃음> 그랬다 아 맞다 MBTI 질문 바뀌었다면서요 저 그거 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튕겨가지고 핸드폰 던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어떤 테스트를 하더라도 ENFP가 나와요 제 주변에 MBTI가 원래 있는데 막한번 바뀌거나 막 달라졌다고 막그 성격으로 막 지가 막 변하는 애들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음 냄새 좋다 이거 응. MTI 권을 했는데 자기가 아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냅다 막 평소에 막 되게 쾌활하고 낯도 안 가리던 니가 갑자기 낯을막 가리고 막 사람 좀만 많은 자리는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야너 그거 아이병이야? 그랬는데 진짜 아이가 돼버렸어 그 친구는. 요건 볼까? 처음 한게 대체로 맞대요? 오케이. 근데 녹음실에 까까박스가 없어요. 맨날 저 브이앱 하다가 배고프고 심심하면 과자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까까박스 없어요. 요즘 컴백하신 분들 노래 아는 거 있냐고요? 요즘이라 하면 최근 아 이거 아 봤어요, 에스파 분들, g i r 저는 직업으로 생각하면 헉, 나 티병 걸려가지고 지금 저 그냥 무대 보는 거 좋아해요? 음방 보는 거저나보도안나도 좋아해요? 이러면 되는데 저도 직업이 아이돌인지라 다른 가수분들 모니터를 하는 게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미날려 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알고리즘에도 자주 뜨고 그냥 음방은 일부러 챙겨보려고 해요. 좀 모니터링 겸 약간 노래 저도 좋아하고 무대 보는 거 좋아하고 그냥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저도 배울 거 배우고 즐길 거 즐기고 막뭐 이런 거 같아요. 잘하죠? 아니야 사실 못해요. 막, 막. 으, 맞나? 팝, 팝, 팝, 팝, 팝, 팝, 팝. 오잘안네나 잘해요. 그리고 Put my sneakers on. Put ma, p 아 그리고 오늘 또. 쇼와나무니분들이 컴백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챙겨보려고 했었어요 최근에 런던 갔을 때 같은 날에 공연을 하는 라인업이어가지고 원래도 알고 있었는데 무대하시는 걸 이제 뒤에서 슬쩍 봤는데 완전 멋있으셔요 너무 멋있어서 우와!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그니까 너무 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잘한다, 저 친구도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호텔에서 마쳤는데 아 오늘 뭐있으셨어요 이러고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무대 잘 봤습니다. 이러고 인사했어요. 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 에 컴백하셨길래 아 찾아봐야지.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몇 살인지는 달님들이 궁금해 할건 없고, 은행 좀 어려요. 궁금해 할 필요 없어요. 음,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서인 봤냐고요? 허! 저 클립으로 몇개 찾아봤는데,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원이 나온 것만 찾아보려고 클립 보는데 못 봤어요. 소개하는 파트 봤어요. 원이 돌발 상황에도 멋있게 하는 원이 약간 이거 봤어요. 그 서인이 뭐야? 그랜.. 불네임 알려줘. 빨리 알려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랜드 서울 임.. 임.. 인.. 인베이션? 그.. 그.. 그 서인이 뭐해주린 말이냐면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인가? 그걸걸려 아 맞나보다! 아, 그레이트 서울 인, 이, 이베이, 인베이전 맞아요. 그 그서인이라고 주로 부르더라고요. 그 밴드 분들 서바이벌.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 많, 많으셔서 응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원... 원 뭐였지? 원위? 그 친구들 다들 잘생기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응원하고 있어요. 원위... 그 중에 누구였더라? 그, 겉만 치시는 분이 좀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장난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니 기타 좋다고요? 기타 제 거예요. 그니까, 그 기타를 치는 기, 그 기타리스트 강현군 말고 그 기타 제거 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니까, 기타 말고 그 기타. 어 기타 리스트 말고 기타가 제거 하고 싶어요. 비싸더라고요. <웃음> 뒤에 있는 고양이. 쟤는 아. 이름이 없어요. 달림들 만들어줘요. 저... 꼬냥이. 음... 쿠션 이름. 으디 응? 오라버니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누워있고 그러나? <웃음> 좀 이상하죠, 저 오늘? 음, 약간... 그냥 요즘 좀... 그래요. 막 그런 날 있어. 갑자기 혼자이고 싶은 날. 뭐지? <웃음> 그런 날 있어. 갑자기 혼자이고만 싶은 날. 헤이! Hey! 나 오늘 혼자 하고 싶진 않아요. 나 보러 올 사람? 어, 나 이건 궁금하다. 만약에 지금 막다 씻고 주,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내가 부르면 올 사람. 오 맞네. 그래도 그래도 그건 좀 이럴 줄 알았는데.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오! 많다! 고지, 거, 거짓골이라도 거짓 괜찮다면? 음, 완전! 저 소쿨! 저는 상대방의 뭐라 하죠? 외관? 을 가꾸는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빠진 척? 캔디예요. 이클립스 달날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둥긋... 아닌데? 널 찌보살틴 문서 몬스터긴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문별 선배님의 이클립스. 아!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 이거 설탕도 1 g 살쪄 아흐 립바꿨냐고요저 원래 카맥스 카맥스 카맥스 사스 카맥스라는 립밤을 써요 원래 쓰는데 아그 가방을 바꿀 때마다 립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카멕스 쓰고 멘솔의담그 동그란 거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씁니다. 뒤 고양이 이름 낭만 고양이? 음 낭만이 있니 너? 아니, 저렇게 엎어질러 자는 애한테 낭만 고양이라는 수식는 조금 과분한 것 같아요. 입 빠진 척. 건이 자연 입술색이냐고? 응. 완전.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핸드크림 발랐냐고요? No. 나도 먹고싶다고? 어? 아, 깜빡하고 살 빼야되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어떡해요 안 덥냐고. 요즘 에어컨 너무 빡세게 틀어가지고 어디만 가면 추워요. 그래서 혼자 어, 너무 추워. 안 추워요? 이러면 어, 너무 더운데. 이래가지고 겉옷을 요즘 챙겨 다니는데 얇아서 괜찮아요. 요즘 추워, 그렇 그러니까 날씨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너무 틀어가지고 행복해요. 에어컨 끄기만 해. 내가 내가 긴팔 입을게. 뭐 어디든 끄지마. 어? 아 더워하고 들어갔는데 더우면 기분 진짜 나쁘니까. <웃음> 아니 우리 환경을 사랑해야 되니까 에어컨은 적정 온도,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그리고 선풍기 이용 꼭 부탁드립니다. 전그래요 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2 4도그래서 25도 철국 선풍기 요만한 거 침대 위에 그 작은 거 집게핀으로 하는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오늘 눈이 더 반짝반짝해 평소보다 더 허?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건데 <웃음> 오늘은 생눈인데 평소엔 비싼 렌즈 끼고 그 뭐야 샵에서 몇 시간 동안 헤, 헤어 메이크업 받고 막 그런 건데. 오늘은 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생눈이 예뻐! 감사합니다! 생눈이 예뻐! 고마워!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아픈 추억에 가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심심하군 심심해요 그거 알아요? 김용명 님이 그 보컬 레슨 받는 거? 그 친구가 보라고 웃기다고 보내줬는데 그야 뭐가 웃겨 하고 보다가 별로 안 웃기네 <웃음> 이렇게 되던데 그 무슨 곡이었지그 장범준 선배님 노래를 부르는 김용명 선배님 알아요? 그 사랑, 그뭐 지? 뭔 노래 지? 사랑 까먹 었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래도 제일 명곡은 그거죠. 사랑을 했다, 잘했다. 그건 알죠. 아니야, 무슨 뭐뭐뭐 사랑. 음 그건데.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 이거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이건데 걷다가 보면 항상 상 이거를 하라고 그 선생님이 시키신 거야 그래서 항상 항 이렇게 가 아니라 항상 상을 하라고 시키신 건데 그 항상 상 이걸 해보라고 시켜서 해봐야 돼 항상 이렇게 앙 이렇게 이게 너무 웃겼어요 내가 하니까 별로 안 웃긴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다 너를 기다렸다고 말할까? 맞나? <웃음> 항상 이렇게. <웃음> 갔다가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가사 몰라?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아, 그 최근에 누가 커버하신 걸 봤는데 그... 원래 원곡 코린 베일리 래님 거거든요? 그 라이커스타라는 곡인데 그... 원어스? 네, 그 건이님 맞나? 건이? 그분이 커버하신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꼭 들어봐요. i t me!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left a page You have a p to my life feel like I never felt the same Just like a song in my heart Just like all will hold my hands Oh, I do love you 그원스 건이님 버전이 진짜 좋아요, 꼭 들어봐요 Till I wonder h a t i is I don't argue like this With anyone but you 그거를 진짜 언젠가 나는 꼭이 노래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노래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가사를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 노래가. 음미 높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멋있게 부르기도 어렵고 담백하게 부르면 막그 노래방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음악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한 곡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열심히 부랴부랴 더 열심히 준비를 하, 열심히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더 음악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됐을 텐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했어요 이번엔 그렇다고 대충 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잉잉잉 think I can handle a n i n 이거 언제 들어도 가사 기억이 안 나. You think I c a n handle I could be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I could be purple On the top I'm a cherry on top, I'm the cherry on 어때요? 메들리 가사 메들리 응. 음? 오빠 기타 칠줄 아시나요? 아니요. 기타는 에어 기타 차요. 나이죠 그, 이렇게 흔드는 거, 줄 잡고 흔드는 거. 에어기타. 리코더잘 불어요. 리코더 빅소리, 빅사리 소리도 할수 있어. <웃음> 할수 있어. 단소는 좀 달라요. <웃음> 이게 있어야 돼요. 단소 입. 약간 기게 단소. 리코더는. 이런 느낌. 피아노는 조금 차요. 조금. 조금 차요. 으. <웃음>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 음악을 좀 해요. 좋은 아티스트가 그 아이유 선배님, 박효지 선배님, 그리고 그 원어스 건희 그분. 오카리나요? 오카리나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오카리나요? 그건 그 에스파분들... 죄송합니다. 음... 해금 연주도 수준급? 오카리나가 리코더보다 쉬워요? 또뭐 있어? 아쟁 총각 해줘? 아, 강아지인데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음, 하프 할수 있어요 하프 레레레레레레레하룰레레레레레레 s 룰 r 룰 y 룰럼레레레쿵치타치쿵치레레 쿵찍타치 기타 아이 기타인데드럼드득럼드득득럼 찍찍 찍럼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두찍두찍찍찍두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또? 또? 몰라요. 악기를 이제 더 이상 잘 몰라요. 이 투더 간 투더 히소 투더 금 투더 마 투더 군밤 해봤어요. 소금맛 군밤 님이 하셔서 휘파람 불수 있냐고요? 아, 봐봐요. 못 불어요. <웃음> 그래도 도전! 몰라요. 못해요. 초코비 원샷하기? 갑자기? 저거 이거 진짜 기 이거 때문인가? 그거 알아야 저도. 짱구. 자신의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저 졸린가 봐요. 좀 이상해요, 약간 저거. 그치? 방구 밴드 아, 짱구 밴드 아. 어, 나도 해볼래 까먹었다 짱돌 짱돌 이상한 건 모르겠고 잘생겼다 <웃음> 오늘은 뭐하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수풍뎅이 음, 거냐 그그그 불러줄 수 있어? 그그그가 뭐야? 그그그 그 사람 내 눈에만 보여요 엥? 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그, 그, 그가 뭐예요? 아,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아, 대표님이 만드는 노래라고요? 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아 WSG 원더비 분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줬어야죠 그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달님들이 잘못했네, 그렇지? 응응, 거만 잘못했지, 응응, 잘못 응. 달... 그럴걸? 잘 몰라. 방송 아그 프로젝트 방송 한꺼번에 보려고 하나도 안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야 퉁퉁이 해달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달리는데? 도라이몽의 퉁퉁이 노래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퉁퉁이는 음정이 다 맞아요. 누가 못한는데 나는야 퉁퉁이 골목대장이라네 분나이 노래 불러도 돼요? 네 부르셔도 돼요. 부르세요. 불러주세요. 사실은 음치인 척하는 실력자, 그치? 그 음원 발매나 그 아티스트와 듀엣보다는 상품 상금을 가져가고 싶었던 너목보 참가자였던 거지. <웃음>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오빠, m 시한 번만 불러줘라 안 불러주면 영상 볼 거임모 와, 이씨 이런 협박을 한다고 내가 보지 말라 그랬잖아 Oh, please have mercy on me 이거 맞나? I love you today. 이것도 뭐할수 Have mercy. Oh, please have mercy. 아, 이거 아닌데. Oh, please have mercy on me. 까먹었어요. 다음 불러드릴게요. 영상은 보지 마요. 일본어 노래 뭐 부를 수 있냐고요? もう何度見送ただろうか飛び立ってゆく背中を冷えきいていた心を溶かした君の無邪気なその笑顔 원어스 분들의 키세키라는 노래예요 일본 곡이에요, 이거. 삥! 아, 그 원어스 그 노래, 어우, 좋더라. 어우, 맞아, 좋아. 오빠 랩할수 있지? 당연하지. 다다가 제가 되버린 이거 아닌데? 쉽게 쓰여진 노래라고 그 원어스 분들 노래인데 그 2도? 3도인가? 어쨌든 그분이 부르는 랩 파트예요. 다다가 제가 되버린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안 익었던 것 같아. 나나나나나나나까 까맣게 탔다 깨가 되버린 가슴이 아파온다 이거다 이거예요. 까맣게 탔다 깨가 되버린 오씨 김건아래퍼네왜 이렇게 플로가어려까마켓타다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이가 가짜, 가 가짜, 가짜, 가짜, 가 너는 깨아 늑대야. 모르겠어, 나 너의 존재를 누구인지 제발 알려줘. 모르겠어, 나 너의 존재, 너의 정체를. 너의 존재를 누가 내게 답을 알려줘 누가 내게 답을 말해줘구나 <웃음> 따스함에 속아 널 태울지 몰라 너는 개야 누? 대야! 개! 약간 이거 아이유 선배님 레전드 영상 있잖아요, 그 뭐가 살쪄 같은 느낌이에요. 개야, 늑대야! 네 <웃음> 뭐가 살 쪄! <웃음> 저 잘하죠. <웃음>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뭐가 살 쪄! <웃음> 잘해요, 저. 친구?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처 보는 또 다른세사아앙 블루스카이에 날아갈게 라인을 날아갈게 아프? I'm s o r t o u f f e r 빠지더라 분명 복다 졸업. 미쳤다 미쳤. 십수노.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적다 보니 가사가 되었어. 요즘은 십수노를 진짜 콘서트에서밖에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저 요즘 그냥 십수노 다 진성으로 불러버려요. 이게 하고 싶 아닌데?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적다 보니 약간 이런 가성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런 가성이 있는데 그엥엥 하는 원리는 그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랑 그 춤추면서 하면은 소리가 가성이 어쨌든 작으니까 그리고 숨을 일정하게 보내다 보면 달님들 모니 스피커에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냅다 질러버려요. 원래 가사가 되었어 이건데? 가사가 되었어 막 이렇게 해버리고? 뭐 어때 내 노랜데? 죄송합니다 이사님.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이렇게 찝는 거를 노래할 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같은데, 도도도도도 도 도도 도! 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라지는도라지느나나나나 도로만 부르는 노래 네이 노래는 도만 나오는 노래야 어쩌고 저쩌고 도라지백도라지나도 따다도 따다도 또또 어또또또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소리 소리 소리 o r 내 y 내 o 내 r 내 s 내 r 내 y nick, nick, 버려 c k n i c 가 nick, nick, nick, nick, nick, 혹시 같은 밤, 다른 느낌 말씀하시는 건가? 같은 밤, 같은 밤, 같은 꿈 같은 창, 같은 달, 같은 뷰 바뀐 건떠는너 하나뿐 같은 밤, 다른 느낌 오오오오오오. 밤은 깊어가고 창문을 두드리는 건 너아닌 빛 Sorry 이 가사를 기억하네? 이건 가사가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 진짜 밤, 방그 거의 왕밤방 하듯이 외워서 이건 기억이 좀 많이 나와요 무대를 안 하는 수록곡 같은 거는 이제 녹음을 한번 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녹음 한번 하면 가사지 보고 녹음하니까 사실 가사를 기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막 60, 70곡을 다 가사를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타이틀 곡 외우기도 빡세요. 그래도 내 곡이니까 무대를 하게 되면 정말 다 외우고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하지. 그러니 그런데 그 녹음만 하고 무대를 안한 곡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오늘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도 좋아? 나도 좋아해. 그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뿔링> 창문을 여니 바람 소리 가드 세요 사람들은 몰라 잠들때까지 머리칼을 넘겨줘요 몰라 과연미도 불러줘?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힘들걸? 어떤 날은 또 정말 미워 이서호 파트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 다 미워지겠지 우린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 그렇다 사실은 이서호 파트는 아니죠? 엠블레 선배님들 노래니까요. 오늘 노래 매들리야 해달래 달님들이 그래서 했어. 아 헤이드 민물차별. 혹시 저 별도 보고 있을까?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뭐야 아니면 안 보고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까 to be alone tonight to be, to be all and not away till we are not t h a 살다가 죽다가 살거나 죽거나 김거나 그럴 거라면 내 심장에 초음구를 겨누 치키리프트 맞는 Sting a n Shep on my heart 난나이 값을 못하는 남자 Call me Leon, call me Leon, call me 네, 언 um, call me, call me, baby. Uh, yeah. call me, baby. 아, uh, 야, yeah. call me, baby. 아, uh, 아, uh, boom, boom, boom. baby. you got t e l l a r l a you're m y m m my, my, my. 와 이거는... 부르면 안 되는 노래다! 세상 밖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노래야 나중에 언젠가 들려줄게 방금 거는 제가 실수로 잠결에 헐나 어, 잠결인 거 인정해버리면 큰일 났다 그... 들린 나머지 제가 아직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은 노래를 불러버릴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방금 자작곡으로 불러드린 곡은 어그 큰일 날 뻔했어 송입니다 세상에 나오지 스포냐고요 달림들 진짜 미안한데 저희는 이곡저곡다 그냥 준비하다가 뭐 앨범에 안 어울려서 빠진 곡도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냥 누구 가이들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 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절 정도 한번 들었는데 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뭐안된 곡이 있을 수도 있는 거 곡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실수를 해버릴 뻔한 거죠 언제 어떻게 누구 아티스트의 곡으로 나올지 모르는 노래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기영. 기영아 어서 먹어보렴 그래 기영아 어서 먹어봐 바나나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아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룡 엄 하라면 아직일 텐데 저도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또 안무실에서 안무연습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그 회사 녹음실도 같이 쓰고 피디님들이 작업하시는 소리 듣고 막 이러면 저희 회사 아티스트분들이 어떤 노래를 할지는 한한달 전부터는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아 uh, 아. Uh, uh. 아, 약간 이런 느낌 뮤비 티저 나오신 것까진 봤어요. 아하나이 방금 나왔어요? 헉! 이따 봐야겠다. 딱챙겨볼 오늘 또 영조 형이 또 퍼키분들한테 이번에 곡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꼭 들어볼게요. 비투비 선배님의 그리워하다. 너를 그리워하다 가사 어디?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리워 하나, 일 년이 다 지나서 너를 그리워하다. 아, 권이 잘래. 거니 거니 잘 거야 지금 입술또 말라서 없어질라 그래 립밤 발라야지 그래야 빨개져 우. 안녕 갈게요 안녕. My my my oh my. 나 품에 졸려 갈 거야. 건이 갈 거야? 음.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네 해야지. 네! 그렇게 안할 거야? 음. 네 하라고 했잖아. 네! 네. 네넨 치킨. 그럼요. 당연하죠. 네넨 치킨. 바삭해. 촉촉해. 치킨 먹고 싶다.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첫 끼를 한번 먹어볼까요? 겠냐고. 다행이나 이제 가볼게. 꺼이 쫄려. 간다. 조만간 보자. 어, 연락해. 카톡, 빠이. 이요 난리. <웃음> 친구랑 헤어진 척. 아, 어 야카라, 어다음 보자, 빠이. <웃음> 그럼 이제 어또 어떻게 인사하지? 예의 바르게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또. 잘다 잘자고, 내일, 내일 금요일이냐? 방금 혼잣말, 금요일, 이번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이니까, 잘 다녀오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일주일 안으로 머리 잘랐겠다. 살을 빼고 멋들어진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뭐다들어난거 그냥 잠옷이야, 요새. 안녕. 조심히 가. 나는 글렀어. 그달님들이 꺼져. 나는 여기 있을게. 달님들이 가. 나 졸려. 안녕 또 보자 안녕 잘자 사랑해 굿나잇 바이 러브유 안녕